뭐 레벨트에 3번 양수 x x 양수에요 네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3분의 1제곱이 네. 2분의 1제곱이 음. 얼마래요 아. 네 4래요 나뭐 구해요? x의 x 말고요. x의 마이너스 1 2분의 1 제곱이에요. 합과업을할때 뭔가 구하는 그런 것 같죠? 나뭐 구할 수 있습니까? x 플러스 x 분의 x 마이너스 1, 이거 구할 수 있겠죠? 얘는 x의 2분의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의 제곱 맞지? 네. 더하기 네. 얼마 해야 돼? 2. 2. 그럼 이거 얼마예요? 2요 아니, 1 0 네, 욕하지 마세요. <웃음> 이런 A, B라고 볼게요. 이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에요. 오. 끝난 것 같아요. <웃음> A 플러스 B에 세제곱 마이너스 3, AB 어차피 음. 1이죠. 네. 형 A 플러스 B 얘가 얼마란 얘기에요? 응? 18? 이잖아요 음. 네. 아닌가요? 맞 그럼 푹시다. 얘를 t 라고 넣으면 되잖아요.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8은 0 T 얼마면 만족해요? 아, 네. 3 3 말고 다른 건을 가질 수도 있겠어. 그래서 확실한 확인을 해보자.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, 그 나머지 가들이 뭐가 나와? 허근이 나와버릴 거야. 네. B제곱 마이너스 사이죠, 그죠? 네. 만약에 아,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네가 나올 수 있는 값은 얼마더라? 네. 3.